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J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이제는 m d 스 s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제가 m d 스 제가, 저도 그 재학생과 알럼나이 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m d e 는 워낙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서 재학, 알럼나이를 찾기 힘들었고 m d 스는좀 주위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MDS 전했던 전에는 테크놀로지였던 미디움이 저와 맞다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줬어요. 지금 이 버전 이 버전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지금 재학생인 분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어좀 약간 좀 멘붕이 왔죠. 왜냐하면은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도 아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탠다드에 좀안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분은 저한테 이제 엠데스의 e s 로지 n 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 g n 로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안 그렇게 designer, designer, designer, designer, d e s i g n e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리고 M.DES 그 미움에 대해서는 어, 저와의 핏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저는 그 M.DES 바뀐 프로그램은 다 모르고요 네. 이제 졸업한 다음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 없고 네, 네. 이콜로지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친구는 왜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읽어보니까 네. 좀좀큰 문제를 풀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점, 어, 이렇게 뭐 스페시픽 스킬셋을 추구하는 거 보다 빅띵커 빅디자인 띵킹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문제를 풀고 어,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제가 뭐 디자이너나 3D 모델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배경을 잘 버무리면 은 승산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까지가 생각을 했거든요 어, 좀 근데...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어, <웃음> 아, 그래서... 제일 생각에는 그게 어떤... 저는 사실 미디움이 제일 끌리는 도메인인데 그 사실은 이퀄러지 미디움 둘다안 맞으면 은 사실 어플라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들어오시면 어떻게든 가능해요. 다 맞힐 수 있어요. 그냥 하면 프리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이버시티도 음.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콜로지부분은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약간 좀 다른 식의 문제 아닌가요? 약간 거시적인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어떤 예, 그 환경문제문제인데그 안에 네. 컬처도 있더라고요. 그그 환경과 크기로... 여러 가지 네. 그런 큰 엄블렐라들 사이에 컬처라는 엄블렐라가 있는데 음, 만약에 내가 이클로지를 만약에 그쪽을 간다면 그 컬처에 포커스를 해서 해야겠다 하는데 어, 이게 상당히 많은 일이라서 제가 일단 저도 확신을 갖고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해보려고 했죠. 근데 음. 사실 지금 이클로즈에 대한 생각이 오늘 저가 든 거여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스크래치인 상태인 거죠. 복수 지원 안 되나요? 복수 지원, 복수 지원 돼요. 그래서 MD 사실 저는 원래는 MD랑 m d s 에 미디움을 어플라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움을 제가, 제가 막 그, 그분 제가 이제 포토샵 다룰 수 있는데 막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것도 아니고 3D 모델러도 아니고 제가 아시다시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크리에이브 프로세스에는 적합하지만 스케일셋으로 따지면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저 생각에는 이런 디자인 띵킹과 이런 그런 멘탈을 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 이게 정말 네. 스킬셋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네. 약간 그 부분만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네. 크리티컬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친구 아니게 학교 와서 수업 좀 되게 힘들 수 있거든, 사실. 네. 왜냐면은, 프로덕션이 안 되잖아. 음. 그러니까 이게 스킬셋이라고 보면 안 되는, 예를 들면 이런, 이런 똑같은 거야. 어, 나, 나 미국 대학원 대학공 가서, 어, 건축 공부하려고 내가 왜 영어해야 되지? 이거랑 이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지금 왜냐면은 포토샵, 뭐 3D 모델러, 뭐 코더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 회사 차원에서는 이거를 뽑아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조직으로 만들어서 굴리는 게 맞는 퍼스펙티브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인연이랑 리서치라든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팀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는 에 지금은 인디펜던 리서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솔로로 보니까 MD 같은 경우는, 음. MDS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엔 친구가 할수 있는 거는 글이란 말이 나중에. 글로 써가지고 할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나는 3D 툴 같은 거라든지, 어쨌든 내 아이디어를 시각화 시키고,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스키셋이 물론 다 각, 채비를 갖추고 오진 않아요. 와서 배우지. 근데, 마인드셋 자체가,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모르면 배우고, 와서도 공부를 하고, 그러려고 학교 오는 거니까. 근데. 예, 네, 저 가면은 당연히 배우고 싶는데 음.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어느 그러니까 정 준비된, 준비를, 부터 해야지. 준비터 해야 되고, 만약에 오래 안 되고, 난 내년에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 음. 예를 들면 내가 건축하는 사람들 뽑으려고 그래. 건축하는 사람들을. 아 건축학교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본으로 우리가 보는 스탠다드는 뭐냐면, 아, 쟤는 2D, 3D, 조인을할수 있어. 이거는 테크니션의 음. 영역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야. 네. 기본적인 거. 어, 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수학이라든지, 뭐,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언더스탠딩은 있어. 이거 다 프리위키시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를 간주를 해놓고 뽑는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친구는 비즈니스 스쿨에도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이게 못 따라가. 안 그러면 팀을 잘 만, 해야 되는데, 팀에 들어가서 또 그러면은, 이게 되게 복잡 미묘한 게 되게 많아요 팀 프로젝트를 해도 주도권을 잡냐 못 잡냐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졸업할 수도 있어요 그 비싼 학비 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것도 내가 공부하고 뭔가 하나 있어서 내 발목을 잡힐 수 잡히지 않는 부분들을 가서 해야지 친구 만약에 뭐 필링이나 이런 거 전공했으면 뭐꼭 비디오 편집을 하거나 뭐 시놉시스를 짜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스트스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좀 강화해서 쓰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3D 프린트 제가 뭐 하기는 없지만 제가 아무래도 3D 프린팅 관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신들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제가 제어의 플랜은 M, 만약에 M-Medium에 만약에 없 이거 작업을 하면은 그거 이제 지금 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제 이런 제가 회사 운영의 역사가 쭉 나열된 거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을업을 했다가 주제였으면 은 MDS 포트폴리오의 미디움의 포트폴리오는 그냥 프로젝트 들과 어떤 그런 이제 프레임, 의스트럭트에 짜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성과도 많이 보고 경험이 많은 3D 프린팅 관련 프로젝트들만 그래 왜냐면 제가 물론 제가 3D 모... 저희 저보다 훨씬 정말 뛰어난 3D 모델라가 저희 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서 배우면 좀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가기 전에 배우거나 만약에 들어간 만약에 진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은 어차피 학교의 여부는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그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한다고 간주를 할 거예요 네. 네. 포트폴리오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강조를 주는 거고 또 어쨌든 뭐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수업을 질질질 끌려가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기초적으로 그냥 과제 하다 끝나거든요. 내가 뭔가 학습하고 배우려면 은 어느 정도 핑퐁이 돼야 돼요. 과제로 치고 나가고 과제가 제한이 들어오면 그 다음 걸로 더 이렇게 다음 수를 내다볼 수도 있고 이러려면 은 이게 어 난리지 뿐 아니라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드미션 커미티들이 포트폴리오나 레스, 어, SOP 같은 걸떨어르게 보는 이유가 그 준비가 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과거 한 10년 전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는 그런 학원도 되게 많았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어핏 듣기로는 그 카더라 통신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학생 중에 몇 명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학교에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 아. 그래서 이제 학교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특별히 이제 MD라든지 MDS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즉 프로페셔널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니셜 디그리로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가는 게 만약에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준비가 안 됐다면 오히려 준비를 하고 내년 후년을 기약하는 게 그게 더 건강해요. 정말로 음. 진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러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MDS는 확실히 인디펜던 제가 MD가 처음에 좀 끌렸던 게그두 번째 학년에는 그게 그룹 그 스튜디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연결. 좀그 다른 방면에 있는 분들과 제가 협업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검... 양날의 검인게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개인 프로젝트 하는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응. 왜냐면은 항상 디퓨지 된단 말이야 노력도 그렇고 시간 관리도 항상 어디 가나 트롤들이 있어요 응. <웃음> 그러면은 항상 프리라이더들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졸업할 때내 논문을 썼을 텐데 그걸 남들과 같이 쓴 것도 아마 아닐 거예요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솔로고 하여튼 중간중간에 하나씩 그렇게 그냥 확빵 내려고 한번 뭉쳐놓고 그래서 m d 가 이건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간인데 그래서 m d 가 아직 조금 문제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기존의 M.A.C는 m M워크 성격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M.DES라기보다도 리서치 프로그램도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거를 어중간하게 섞어 나서 그래서 거기 는 학생들도 사실은 자기는 뭘할지 모른다고 2017년도에 얘기할 때물첫 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좀 자칫하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이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려도 말려고 했는데 이게 졸업한 다음에 아무도 책임 안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그냥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욕먹을 수도 각오하고 얘기하면은 막 프로젝트 막 학교 외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뭐 MIT 가나 뭐 코롬비 어디 아무리 좋은 리서치 어딜 가나 학교 아카데믹 세팅에서는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해놓고 놨 바깥에 포장시켰는데 이건 100%예요. 제일 그들이 할수 있는 최고인 거예요. 네. 막상 들어서그 프로그램에 들어서 해보고 하자 허, 허점이 되게 많고 네. 솔직히 어, 저도 아까 그, M, M,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제 친구가 사진 찍혔더라고 제가 그 프로젝트 잘 알거든요. 아, 어떻게 생각해서 네. 했던 거. 그리게계단도 치는 엘리스에도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그 그 정도로 막제 인생을 바꾼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학교 프로그램이 그러듯이 그냥 하나의 클래스인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이 클래스들을 그냥 통과를 하면서 졸업장만 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은 여기서 뭔가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뭐랄까 저 또 똑같고 또 하나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어바이오로지컬 인스파일드 머트리얼 되게 있어 보이고 막 음. 가, 막상 해보잖아요? 휴식이 잘안 되고 계속 막 터지고 막 이상하고 뭐 <웃음> 네, 진짜 그렇죠. 적지 못할 것들 막 이게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사용도 못하는 이런 것들 갖고서 정말 이건 차라안 해도 나, 안 하는 게 오히려 날것 같은 게 시간 아깝게 근데 그거 런 갖다가 다 포장해 가지고서 그렇게 올려놓으면 밖에서는 우와 이런다고 페이퍼도 그렇게 쓰면 우와 이런다 근데 우리는 안쪽에서 보니까 뭐 이게 이럴까? 만약에 정말 엔지니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하는 걸로 한번 감 감춰버리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이런 식으로 쇼하는게 되게 많거든요. 진짜로 어, 솔직히 어, 아, 너무 부정적인데 너무 부정적인데요. <웃음> <우정적인데. 웃음> 아, 뭐라고? 너무 약간 비관적인데요. <웃음> 아니 저는 여러 가지 관점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정확히 저이 반대편에서도 제 얘기를 제가 반박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다 다음 주에 쳐야 되지 않아요 다음 들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대충 감시.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으로 사람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하고자 하는 게 바뀔지라도 정말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오는 게더 유리하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흐지부지되고 실제로 1년 다니고 휴학한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1년 다니고 휴학하고 네, 좀 준비를 다시 해서 그 2년 두 번째 해를 보내는 사람들도 좀 봤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엠마크라든지 명확히 무슨 그 골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골. 근데 저는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되게 분명한 골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회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비즈니스 스쿨 가야 된다니까? 근데 <웃음> 그래서 제가 그 MD가 제가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는 m d 그게 아닐 텐데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 한마디로 이아더 카테고리라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MBA 성향을 띠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MBA 성향이 띠고 있는 프로 <웃음> 그래서 사실은 막 저도 되게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냐면은 좀주은난방이다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 어, 들었고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거기 크로스 레지스트레이션도 좋고 만약에 내가 배우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것만 나름 정해져 있으면은 그래도 좀 효과적이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제, 아, 제가 하고 다닐 때 아는 형 같은 경우는 그분은 어, 부동산 쪽 하셨는데 네. 수업에 거의 대부분은 다키민디스쿨 가서 들으셨어요. 아. 뉴욕에서 그 디벨롭 하고 계시는 분인데 네.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죠. 음. 네.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연합해서 MDS, MDS의 리얼스테이트 어, 쪽인 같은 그러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m d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스튜디오 베이스가 걸리잖아요. 프로젝트 베이스 스튜디오가 걸리면 이게 일단 블랙홀이야. 일단 이게 블랙홀이야. 거기에 모든 시간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평가가 다 되고. 이제 저도 에마크를 했지만, 에마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스튜디오 베이스가 있고, 프로젝트, 스튜디오 베이스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 갤러리야 사실은. 들러리들이고. 이거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셀렉티브지, 결국에는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게다 있을 거예요, 가면, 분명히. 가면은 뭐 셀렉티브라고 해가지고 아웃드브노에서 뭐 수업을 딱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충 논문 쓰고 이러려면 이거 할줄 알아야 돼. 분명히 코딩을 할줄 알아야 돼. 코딩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들어가고 만약에 넌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면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들어야 돼. 들 음, 음. 네. 듣고 들어가야 돼. 네, 듣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그런 건 중요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어, 생각처럼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랬던 저랬던 간에 친구가 회사로 운영하듯이 다이나믹하게 그것들을 대처해 가지고 어, 진행을 하여나가면 된다 그러려면은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친구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지식은 뭐냐면은 실제 디자인을 프로덕션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걸 키워게 되면 다른 능력도 이미 지금 만렙이야 <웃음> 네고시에이션 하고 <웃음> 뭔가 그 바깥에 돌아가는 매니지먼트는 만렙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 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것들을 제로를 갖고 와가지고 코드를 짜고 모델링을 만들고 실제 그까지는 제가 할수 있어요. 그거를 하면서 어떤 피드백이 있으면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경험들 이렇게 막쌓놓고 그거를 가지고 또 리서치라든지 이제 프로젝트를 할때 그게 어떻게 보면 맵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 준비를 해놓으면 어, 좋을 것 같다. 나는 어쨌든, 디자인 스쿨 안에 있는 맞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음. 프로덕션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음. 그러려면 그것들의 발목을 잡히면은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 내가 싫어지고, 그분이 미안해지고. 그쵸. 오만 가지 그, 그, 저기 옵니다. 사이클이. 아, 그죠 그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기 음. 때문에. 음. 하여튼 뭐 그거는 들어가서 얘기고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어 일단 내가 친구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없는 걸 찾지 마세요 가진 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내 색깔을 올곧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뽑으면 가는 거고 왜냐면 얘가 나를 뽑았기 때문에 나그 색깔만 주소동창 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게 평안감사를 지시를 못한다고 이게 내 옷에 안 맞는 옷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뭐 비즈니스 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비즈니스 스쿨 되게 잘 되어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회사 경영 이런 게 아니야 거기가 어찌 보면 아이디어는 더 좋아요 음. 그런 쪽 이런 어떤 우리, 우리처럼 우리 프로덕션이나 이런 것들 배제하고 더후이하고더 다이나믹한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 MIT 같은 경우도 보면 비즈니스 스쿨인데 와 진짜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스쿨이 아니더라고 하버드 음. 뭐네드 스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유명한 학교, 콜롬비아도 있겠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는 게, 어,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거기 나오는 인맥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음. 근데 실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친구 같은 사람들 길러내는 거고, 디자인 스쿨 같은 경우는 결국 그냥 일꾼 만들어내는 거예요. 농사 질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얼마큼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연구를 하고, 약간 요런 쪽에 레이저 포커스 하는 사람들이고, 좀더 거시적인 것들을 보고 드라이브 하려면 오히려 그게 맞다 친다면 차라리 그냥 아이 타겟팅을 되게 트리셔널한 NBA 그 같은 걸 가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잖아시하고 끝나는 거 그게 그는데 저는 무슨,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잘하고는 부분들은 어차피 잘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에 복목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쿡쿡쿡 찔러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네. 실패할 것들 계속 고민하고. 그렇죠, 그렇죠, 음,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약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한 곳에 스텍 되어있다 그러면 잘 안보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말씀 시간 내주셔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됐습니다. 되게 저도 생각을 하면서 되게 독특한 케이스여 가지고 어떻게 어, 좀 도움이 될고또 후배들도 보면 분명히 어,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유의미한 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웃음> 그러면은 어, 일단 녹화는 여, 뭐 저,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녹화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녹화는 여기될것 같아요 그러면 녹화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녹화를 끊고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다시 리코드 버튼을 눌렀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어, 일단은 준비를 해서 최대한으로 내가 낼수 있는 색깔들을 내고 일단은 지원을 하자 아더카터리에서 최고가 되자 어떻게 하면 아더 카테고리에서 최고가 될수 있냐 포트폴리오도 아더 카테고리 애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디자이너 수준에 최대한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어떤 그 도메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스탠다드에 맞춰서 노력을 하면 당연히 피드백을 많이 받겠죠 저도 그랬어요 SOP 쓰거나 포트폴리오 했을 때 저보다도 경력도 어, 어, 없고 나이도 어린 애들한테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피해가 되고 살이 됐어 어쨌든 간 그런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에 딱 성공했으면 이런 얘기 못들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절대 제가 디스컬리지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웃음> 그거는 꼭 이제 명확하게 아, 알아두시고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의 하나의 케이스들이 좀더 이렇게 뭐랄까. 어, 이런 케이스들도 있네? 저런 케이스도 있네? 이런 케이스들이 자라나야지 다른 사람들 고 따라가거든. 오케이? 그 관점에서 저도 되게 심장이 뛰어서 친구랑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고 있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그녹화하 다시 레코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그거거든요. 코딩,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사실 그냥 뭐 이렇게 아까 이제 뭐 멤버십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어차피 코딩은 공부하지 않을 거면 굳이 하실 필요 없거든요. 네, 이런 대화나 이런 피드백들은 그냥 저 네. 그냥 편하게 어쨌든 선후배 입장에서 제가 그래도 우리 댄님보다는 인생을 1년이라도 뽑어서도 안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댄님보다는 그래도 인생을 1년이라도 살면 더 살았고 경험도 더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네. 경험들 나누는 관점은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다호배님들이랑 얘기하는 건 좋으니까 네, 그러면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해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주 짧게라도 저는 그 부분에 가장 신중이때문고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면 코딩을 좀보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적응 하는 사람이어서 파이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러니까 저는 디자이너들이 파이썬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도 분명히 어떤 파이썬이라든지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면 를은 어, 회사의 어떤 시스템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제가 요새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엄청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AI는 파이썬 드리븐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진 않아니에요 않아. 응, 정말 많이 공부했다면서 그런 얘기하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항상 그 AI 관련해서 보면 은 파이썬 코딩을 항상 이렇게 같이 붙더라고요 그래 파이썬으로 많이 그 구현을 하죠 근데 그것만, 그것보다도 만그거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접근하는 방법 그러면 어떤 랭귀지도 상관이 없는 거예 상관이 없는데 파이썬이 유리하죠 많은 이그잼플들이 있고,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그 CEO 분들, 특별히 IT CEO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기술을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은 엔지니어한테 계속 휘둘리고, 그렇죠. 회사에 어디에 어떤 그 IT가, 인터랙티럴 프로퍼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얼마큼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닌 게, 왜냐면 기술과 지식이 남겨져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공장처럼 무슨 인프라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런 쪽에 앞으로 다가오는 뭐 VR, AR, 뭐 머신러닝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3D 프린팅 사실 이게 친구가 입학과 상관없이 CEO로서, 디자이너로서, 혹은 하나의 어떤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 컴퓨테이션 사고를 갖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떠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네, 네. 음. 공부를 하면 이게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거든요. 네. 계속 얘기하지만 코딩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Way of thinking, 네. Problem Solving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되게, 되게 키키인데 사람들은 특별히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그라스워하고 그냥 뭐 오토메이션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세,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게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아까 물어봤잖아요. 엔 j 채널을 왜 시작하게 되었고 뭐. 네. 2008년도 때부터 제가 사실은 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하는 일이 천대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아무, 그니까 사람들한테 그거는 뭐, 뭐, 뭐, 뭐,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렇게 받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해외에 나온 거고 경력 쌓은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한 거고, 그것들 바탕으로 제가 배우 비싼 돈 주고 진짜 막 정말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저는. 저는 막 응급실 실려가가지고서 그 시술 받은 다음에도 보스턴에 눈에 눈길을 뚫고 뚫고서 자전거를 끌고 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비싸게 힘들게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특별히 젊으신 분들한테 이걸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게 하는 게 먹힌 거야 요즘은 이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완전 다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한 20년 전은 더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조금 뭐랄까 인더스트리가 좀더 균형감 있게 잡혀 나가고 요즘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축구 16강 끝나고 나니까 축구협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야 어떻게 복잡하게 볼게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축구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들을 드리븐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욕심들과 이고들이 부딪혀가지고 만들어낸 드라마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프로젝트를 하고 작업을 할 때도 한 명의 어떤 작가라든지 한 명의 어떤 그오소독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있는 작업들은 다 협업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이해하고 빨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꼴로 재생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같이 데이터드리든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 데이터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도 코딩을 공부를 하고 이것들을 하는 게 어, 정말 하늘과땅 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그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한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가르는것에 어떤 갭만큼 내가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이해했을 때 바라보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아, 저도 아, 뭐. 완전 겁이에요. 저는 네. 특히 이제 앞으로가 더 저는 이때까지는 정말 어떻게 저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도 회사 직원들 페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벌기 급급했죠. 돈벌기 급급하는데 이제 밖에 팬데믹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터, 상황이 터지면서 좀 줌아웃해서 좀 보다 보면은 정말 앞으로는 데이터 옛날부터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게 키워드로 떴는데 사실은 그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큰 기업이 할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저도 되게 정말 셸로우한 지식과 그런 거 널리 지식과 이런 인사이트가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데이터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그게 뜬구름 같지만 사실은 뜬구름이 아닐 수도 있,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 뜬구름이 아니라면 은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그 생각을 언제 정도부터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가 정말 다른 비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유저들한테 어떤 걸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점점 더 그래서 저가 원래 이런 코딩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웨 이라고 띵킹 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정말 앞으로 그냥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포토샵을 배우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기술을 레벨지 하는데 하나의 그런 준비물 같은게 아닌가 맞습니다. 리컬스 같은게 아닌가 음.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하나 좀더 더, 해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을 올해 1월에 이제 출판을 했죠. 거기서도 제가 계속,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게 어, 컴퓨터는 하나의 도구고 이 도구가 결국에는 무엇을 하냐면 수학이라는 언어를 써요. 그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또 뭔가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퀘이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구현을 하죠.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2000년 전인가 3000년 전에 도서관 하나 큰거 있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인가. 거의 불타가지고서 없어졌다고 한 그런 거배우었죠 학교 다닐 때. 불타서 도서관이 없어졌는데 만약 그게 안 없어졌으면 은 지금 우리 인류는 전혀 다른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코딩을 하고 이제 알고있즘을 짜다 보면 은 고대의 수학, 고대 그 천학자들,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들을한톨한톨 한톨 올려서 금방 이, 이, 3천 년이나 시간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내가 엔터 한번 딱 치는 순간에 그 모든 논리들이익스큐브블 하게 되는 거야 포로브를 하게 되는 거야 어플라이블 네,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매력적이네요 되게 필로소피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짜고 예를 들면 포인트를 넣고 어떤 계산을, 어차피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거나, 뭐할 때, 결국에는 공간상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 코스트 펑션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프로젝션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짜 중세시대, 뭐, 고대시대, 막 이럴 때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뭐, 원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발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쌓아서 만들어지고, 그걸 엔터를 치는 순간, 큰기업의 무엇이 아니라 내가 방구석에서도 그 모든 지식들을 바로 활용해 갖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사실 이센스. 4차 산업혁명의 이 센스가 사실 이거예요 응. 과거에는 어떻게든 책으로 다 놔둬서 책을 다 읽고 찾고 한 명이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그사람의 지식인 그리고 그사람의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보다도 이게 데이터와 어떤 컴퓨팅의 속도로 하여금 이것들이 한 명의 전유물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액세서블하게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실행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구현시킬 수도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코드를 통해서 코드 갖고 뭐 하냐? 데이터를 쿠킹을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 일일이 쌓아온 롤들을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 심장이 저는 엄청 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들이 이런 관점이었네 단순하게 그냥 문제 풀고 자격증 따고 이런 차원의 레이어가 아니었네 제가 봤던 레이어는 정말 다른 어떤 신세계를 보고 온. 그래서 저는 예서 이거를 가지고 디자이너는 달리고, 친구처럼 비즈니스를 하면서 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왜냐면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뭔가 터트려야지 기성세대가 기성 보고 변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막진 않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 밑에 네. 애들도 치고, 그러면 세상에 빨리 변하게 되겠지. 경쟁력이 생기겠지. 대한민국.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시계의 어떤 음, 마중물 마물이 어, 되면 좋지 않을까? 그걸 본 사람으로서 그 레이어를 본 사람으로서 아, 이런 황금이 여기 여기 있었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하버드 그 어, 갑자기 그 이야기 다시 하는데 그 하버드에서도 그 클래스 CS 클래스 CS2 음. 인트로 투 CS 그게 면디토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가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네아 GSD 아니면 전체 하버드 전체 하버드 아 그치 그치 그걸 있어요 네. 그거 들어야지. 그거를 들어야지만 만약에 내가 컨트롤 사이언스 백그라운드 아니면 그그 그 클래스를 듣고 통과를 해 하면은 심지어 그 클래스 돈을 다시 환불해 줘요 근데 그게 어,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게 근데 온라인을 유튜브에 그냥 프리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그래서 뭐 그걸 최대한 빨리 공부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링크는 여기다 달아 놓을게요 그거는 네. 되게 진짜 레코멘드 되는 클래스고 되게 되게, 되게 유명한 클래스 더라고요 전 몰랐거든요 네, 예일이랑 같이 진행하는 네. 아. 네, 예일이랑 하버드 두개 같이 진행하는 커스인데 되게 약간 문화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코딩하는 문화 아. 같은 것도 있고 저때는 그냥 엠데스테크 들어오거나 코딩 하고 싶으면 그냥 들어, 그러니까 멘데토의 수준 아니었거든요. 그니까 이걸 해야지 이파이대 이거는 아니었는데 저희 때는 그냥 이렇게 클래스 신청해가지고 막 진짜 큰 건물에서 전 학교 학생들 다 모이는 거야 예, 엄청 크더라고요, 뭐, 정말. 예, 막 여기저기 막 건축학교뿐만 아니라 무슨 뭐뭐 뭐 아트 뭐뭐뭐 뭐, 뭐, 그다음에 뭐뭐 뭐 많이 있겠죠, 뭐 경제 쪽이라든지 뭐 바이올로지 막 이런 쪽다 와가지고서. 수업을 듣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멘데이트를 받겠다니까 결국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예더 좋은 이제 이벤트가 제이 일어난 거죠 좋네요 <웃음> 다 배워야 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리서치를 해보고 해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논문들이 데이터를 막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코딩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한개부터한 개도 흘려요. 왜냐 대화가 안 돼. 제가 해봤거든요, 아, 많이. 그리고막 데이터 막 얘기하고 박사를 해래갖고 나는 내가 쓰는 랭귀지들을 썼죠. 그래서 이거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엑셀 갖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이고. 네. 엑셀 가지고. 근데 사람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전문가가 박사잖아. 네네. 그리고 뭐 데이터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교수다 그러면 이제 더 뒤집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이제 올스덕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 제가 2005년도, 6년도, 10년도 때도 막 그때는 진짜 한국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제 아는 형님 말맞다나 상놈 취급당 했었고 <웃음>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뭐 성골 정도 되는 거고 우린 상놈들이고 근데 2010년도 이제 빅데이터 붐이나 AI 붐이 불면서 관심을 하듯이 갖기 시작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정보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개몽이된거 학생들 눈이 떠지는 거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요구하는 거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 일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일은 그분들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오픈마인드 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사기를 못 칩니다 왜? 다 알잖아 음. 요즘은 지구 반대편의 일도 바로 바로볼수 있는 거 그러면 누가 그 베네핏을 받냐? 인더스트리가 베네핏을 받는 거 인더스트리. 그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젊은 우리 그 이제 저도 약간 딱 앞에 딱 걸려 있는데 MZ세대들 그리고 고인물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이 나만의 어떤 새로운 그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것만큼 빠른 직업을 찾아보다 이거 잘 되는데 이거 하는 이게 뜨는데 이거에서 들어가는 에너지의 반에 반에 반만 쏟아도 훨씬 더 크게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공수 때문에 저는 코딩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아, 5년, 10년 지나면은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해질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아,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딩을 공부하시고. 제가 그 비디오는 많이 이제 최대한 제 관점에서 만들어놨으니까 제거 말고도 워낙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자료를 공유해 놓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통해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어, 제 경험은 어떠냐면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 중후반 때 기로에 센 적이 딱 있어요 어떤 기로에 섰냐면 직원을 뽑아 회사를 확 키울까? 아니면은 좀더 그냥 이대로 온건하게 가면서 차라리 나한테 좀더 투자를 할까? 전이 벽에 딱붙였거든요 만약에 내가 전자 선택했으면 돈은 벌수 있었겠지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 요 피가 마른단 말이야 최상 약간 이렇게 우물에 우물물 춤이 있, 있으면은 수금받으 다니는 것도 좀 편하고 한데 저는 거기에 너무 한을 띄어가지고 그때부터 했던 게, <웃음> 그때부터,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저 자신한테 투자하는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내가 비즈니스가 되자. 내가 건물이 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친구도 만약에 벨, 프로핏을 조금 못 낸다 하더라도, 약간 지금 아까 공부하려고 온 이유가, 나이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더 넘어가면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가 디그리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든 내년에 시작하든 후년에 시작하든 중요하잖아 인생 스케일에서 놓고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준비돼서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가 저는 이미 하버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저는 제 프로페셔널의 제 역량이 명확했거든요. 저는 미국서첫 직장이 MIT 센서스 시스랩 l a 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리, 리서치 패일로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진짜 from scratch로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실물에 안착할 수 있었고, 그, 그, 머리 도끼 삼아서 실패했던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경험들 나눌 수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생을 세우는 지는 먼저 간다고 가는 게아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인생은 짧아요. 친구도 지금 어떻게 보면 3분의 1 살았는데, 3분의 2는 나머지 3분의 1은 솔직히 왕성하게 뭔가를 못하면 절반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스케일로 놓고 딱 보면은 네? 되게 짧단 말이에요. 저도 2002 월드컵 때 제가 군대가 있었거든요. 2002 월드컵 때 군대가 있었는데 누군가 지금씩 안고 2002부터 지금까지 몇 개의 에피소드로 쭉 와보잖아요. 그림이 20년 흘러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 20년 뒤에는 거의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겠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나한테도 남은 시간이 20년 밖에 없어요.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큰 로드 하나 딱 잡고,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대한 내가 갈수 있는 푸실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음. 보면 그 과정에서 학교 어드미션이 내 앞에 떨어지는 거고, 좋은 기회가 내 앞에 떨어지는 거고,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친구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앞으로 만들어 나갈, 향후 2년, 3년, 5년 안에 만들어 나, 나갈 경험들이 10년 20년 뒤에 돌아봤을 땐 돈으로, 왜, 회사들 평가할 때 자산과 자본으로 나누잖아요. 예. 네. 엄청난 자산이 될거 같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기에 목표를 거시라는 거지. 예. 흔히 얘기하는, 썩어 없어질 것에 목표를 거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가 있는 부분에 딱 목표를 걸고, 다른 박치를 하다 보면은, 음,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한두 시간 우리랑 두 시간 정도 이야기했나, 그죠? 네, 두 시간 얘기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좋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정 있으신 분들이랑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도 에너지 많이 받고 도움이 될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